He s o n Hanmi Life episode in m i g n o t h g a We're going to Lake Michigan again. Hanmi Life. Nothing, I'll go c h i g t o I e n 그랬어? 그랜 헤븐 마을에 응?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다시 한번 그랜 헤븐으로 왔는데요 저희가 3월달에 이곳으로 왔는데 어, 5월 초에 저희가 미시그 호수 편 올렸잖아요 어, 그러나 이 여름 모습이 너무 달라가지고 다시 한번 어,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여기는요 해마다 어, 이곳에서 그랜 헤븐에서 그랜 헤이븐 코스가드 페스티벌이라고 어, 하는데요 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등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한 3분 뒤에 도착할 것 같아요 엄마 뒤에 어, 등대로 거기 있잖아요 근데 모르는데 그때... 겨울 때 얼음이 막, 저기 파도가 막 얼음이 잘 썼다. 안 보였지. 그렇지. 안보었는지 아, 모르겠는데요. 그 문, 그 머리에 저희, 저희랑 똑같이 GoPro 설치를 했어요. 여기에다가. 아, 그래? 어, 촬영하고 계셔, 그분이 한, 미, 라이프. 자볼래? 네. 왜? 무서워. 무서워서? 뭐가 무서워? 아 진짜 이게 잘 만들었다. 그렇죠? 아 어, 맞아 맞아. 사실은 며칠 동안 여기서 어, 여기 이 그랜드 해변 시 정부가 사람들이 이 피어 위에 목 목거게 했었거든요. 예.. 네, 그 파도가 너무 커가지고 되게 위험했어요. 어, 그렇지, 그렇지. 그쪽으로 갈 거야 우리. <목소리> <목소리> 소감 좀나누어 i 세요 m a d e i m a d a e i a g a i n 사람이 불어서 시원하기도 하고 너무 좋네요 이쪽으로 쭉 가시면 연어노이주하고위스칸춘주가 나옵니다 한번 배 타셔가지고 쭉 가보세요 Like하고 구독 눌러주세요 y m o t a f